네, 반갑습니다. 아, 예전에 선수로 야생마 유우성으로 지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중학교 두기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어, 유우성 관장입니다. 계속 바쁘게 지냈어요. 바쁘게 지냈고, 최근에 이제 범죄자 한 놈하고 엮여갖고. 원래 스파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세상이 먹이사슬처럼 빌런이라는 인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생산이 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긴 하지만 저에 대한 이미지를 실출을 좀한 거는 있어요 근데 대중적으로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응원의 댓글이나 메시지나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사회는 따뜻하다 어,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유소년 때로 이제 돌아가면 그때부터 힘든 시절을 겪어서 성장일기처럼 좀 그런 걸 만들고 싶었고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은 아니에요. 이제 좀 재밌는 수제거리로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성장일기를 아직 안 썼는데 그 외에 대중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격투기를 통해서 자신감과 그리고 학교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 전부터 제가 그걸 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희한테 자주 와서 피해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좀 유튜브로 다양하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뭐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전수를 하니까 조금 요즘 들어서는 마음이 좀 편해요 중학교때 선수로서 이게 두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좀 세계대회를 많이 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금전적인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운동도 가르치고 돈도 벌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에 체육관을 차렸는데 아 이게 처음에 너무 좋았다가 코로나 2년 동안 그냥 열중 셧하고 그냥 뚜덕 맞았죠. <웃음>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지금 또 금리 대란이 또 와갖고 또 이것도 또 힘들긴 하네요 사 근데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이제 그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이게 맨날 똑같은 패턴 속에서 계속 뭔가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사기 스스로 저는 이제 리셋이라는 걸 되게 하거든요. 그 월말 되면 정산 모든 것을 보고 이번 달 잘했는지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리셋하고 잘못된 부분을 두번 다시 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2000년도 그때 초반 때부터 그리고 지금 2022년에 이 시점으로 한 2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레슬링했던 사람들이 제일 두각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현존에 지금 레슬링을 하, 했던 사람들이 거기다 챔피언을 했고 국내에서 저처럼 레슬링 전문으로 시작했던 손가락이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제가. 그냥 맨몸 운동으로 봤을 때 레슬링만한 게 없어요 사실 뭐 유연성 파워 스피드 너무나 조, 다 좋아지기 때문에 레슬링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파이트머니 받았을 때 3만원 받았어요 3만원 그 봉투를 지금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게 좀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보통 이 종합교투기 선수들은 다 지금도 거의 투잡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운동할 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데 운동해야 되니까 아 스트레스 받을도 이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내가 운동하러 갈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의 지금 미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에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한 7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제가 이 제일 제 많이 벌었을 때가 한 달에 한 1억 조금 안 되는 돈을 벌어봤어요. 따져보면 은 1,400배 정도 되죠. 저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선배의 기술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 거를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 시대 때는 스승이 없었어요. 그냥 복싱 조금 잘하는 사람이 복싱 좀 알려줘서 복싱 같이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웠기 때문에 몸 동량이죠, 동량. 동량에서 배운 거죠. 아 그럼요. 여기 저녁 때 와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운동을 해요. 주짓스부터 해서 복싱, 킥복싱. 경투기 뭐 해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죠. 이두가 이렇게 나오고 팔뚝이 이렇게 두꺼우면 펀치를 엄청 세게 때릴 것 같고 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격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거는 이 전체적인 거가 바란스가 다 좋아야 돼요. 포인트적으로 좀 이제 많이 가르쳐요. 예를 들어 뭐 타격이 약한 친구들은 본인의 어떤 사이즈나 스타일에 맞는 그라운드가 좀 약하면 또 그라운드에 맞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이종 격투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유도와 복싱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런 생각 했는데 지금은 종합적인 운동을 다 잘해야지 이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싱을 너무 잘하는데 킥 차는 사람한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킥 차는 사람한테 잘 되는 사람 은 뭐냐 레슬링 넘겨야 될거 아니에요. 넘겼는데 피니시를 못 시키잖아요. 그라운드 기술이 없으니까 그럼 주이스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이클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대한민국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억압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지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따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활체육으로 좀 돌아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리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계속 뭔가 먹이사처럼 올라가면 앞으로 이제 종합교투기 자체가 이제 하이 레벨이 될수 있는, 그 과도기죠. 그런 과도기가 지금 이제 버텨내면 충분히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팡이 드는 날까지 체육관을 열심히 운영할 거고. 저희는 종합교투기 선수를 잘해라라고는 안 하거든요. 운동을 재밌게 이걸 즐겨라고 하지. 사실 어떤 부분에서 철학이 있어요. 사람들은 단지 지구 바꾸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내와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거를 엄청 높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선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진로 방향을 해주거든요. 경찰이나 뭐 경찰 특공대.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을 키워가는 거죠. 우리는 저희 채널 유우성의 인터뷰 재밌는 다양한 것들 많아요. 뭐좀 정신 나간 애들부터 해서 지금 뭐 깡패 같은 애들 뭐 참교육 같은 거좀 하고 있어요. 그런 참교육 콘텐츠를 일반인들이나 깡패들, 건달들, 뭐 이런 참교육을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지금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근데 이것도 하나의 유행을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저만의 유호성의 인터뷰 만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